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베스트 위 시청자 <웃음> 여러분. 베스트 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웃음> 뭐라고 해야 돼? 아, 저요? 아, 생각보다 안, 바람이 많이 불어